여기가 R1 그리고 여기가 D 아눈대주에저 O씨 밖에 붙인거야? 그리고 D가 어 R 아 커야되나? R 빼기 R1인데 R 크면은 안 되지, 작아요. 아니, 눈이다 는, 네, 이거예요. 음, 네. <웃음> 자, 자, 자러 가 있어. 그리고, 그, 안으로 들어갈 때. 음흠, 너무 이렇게 있으면요.